아메리카노 따뜻하게 드릴까요? 아아... 그러네... 안녕하세요... 어, 아저씨... 아... 음, 늙어갖구는끌렁쫄렁 안녕하십니까? 소리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토요일 아침이고 소리 엄마에게는 조금 장거리를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뭐별수 없잖아 그래서 혼다용은 어디 임도 들어간 것 같아 아침에 톡이 없는 걸 보면 가까이 김포에 성민이랑 가까우니까 커피 한잔하러 가는 일산대교 이번에 다시 유료로 전환이 됐죠 어? 어, 어, 어. 항상 여기서 지나쳐 버린다 말이지. <웃음> 안녕. 아나나 죽으리 나 되는데. 아얘 옆에 못 세우겠는데. 가겠습니다. 갑시다. 어? 아 근데 진짜 스크램블러 느낌 난다. 아 엔진 커버 야, 바꾸고 싶은데. 어. 엔진 커버 까지만 바꾸면 바꾸고 옆에 밥통 네. 음. 세차 안해도 스크램블러는 그게 매력 같아 맞아요 아임도 타고 왔어 약간 그런 느낌 <웃음> 확실히 스쿠터를 요새 가끔 타고 다니잖아요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<웃음> 맞아. 이게 뭐 배달인지 스쿠터인지 그렇지. 집 앞에 나온 건지 모르니까 <웃음> 그, 타이어가, 타이어 위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. 블록, 붙어있는 느낌이잖아. 블록들이 아, 붙어있는 느낌이잖아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돌면, 잔상이 보이거든? 겁나 빨라 보여. 타이어 돌어고 아. 있으면, <웃음> 우와, 진짜 빠르다. 이런 느낌이야. 아, 이거는. 근데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, 이거. 아, 좋더라고요. 생각보다. 코너도 뭐, 그냥 똑같은 것 같고. 아니 근데 오늘 벨트 말고 벨 모터 쓰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저는 이제 벨 모터 안 쓰려고요 <웃음> 아 뭐,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아 그래? 고글 그, 착용하는 걸안 쓰고 와가지고 그때 쓰고 좀 달려봤더니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거. 그게 세나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예 네. 어제 나는 혹시 몰라가지고 네 이거 레인 모드로 제일 소리 조용한 걸로 어, 이제 이거 그럼 근데 소리가 조용해져요, 근데? 아니, 레인모드가 이거야. 아, 진짜 조용하네? 어, 근데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바꾸면. 아이씨, 출발이네. 이렇게 되 돼. 아, 근데 확실히 차, 차이가 많이 났네. 그지? 통과하고는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다이나믹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. 아... <웃음> 와, 이 아저씨, 진짜. 아, 다 아는 사람이었구나. 어, 근데 진짜 친절해. 말을 똑같은 한마디라도 정말 친절하게 하더라고. 그쵸? 근데 결국. 아, 다이나, 제일 센 걸로 해야 되는구나, 그러면. 그런가 봐. 누구잖아, 왔어? 쏘나요? 아니요. 예비 대통령 후보 홍경이 형한테 전화어와그 진짜 <웃음> 와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 예비 대통령 후보 홍경이 형입니다 이렇게 아, 나 우리 아, 딸 허비한테도 전화... 하더라고 그분 전화세 많이 나갈텐데 <웃음> 그렇죠 진짜 이렇게 되면 거의 한 천만통은 한다는 그러니까 소리인데 그러니까 천만통 한다는 소린데 아나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아 아, 나 이게 약간 손이 시리더라고 아... 그래서 아 열선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보니까 열선이 있는 거야 이게 <웃음> 아우 따뜻하네 꼭 성모도는 음. 그 성모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제주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? <웃음> 날씨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와았다 그래서 근데 갈 때마다 한 번도 해를 <웃음> <꿈을> 보려고 하는데 <웃음> 한 번도 못 봤어요 <웃음> 내가 여기 강화도 올 때마다 한 번도 바다를 못본거 하고 또 <웃음> <웃음> 맨날 페만보고가 되게 멋있거든요 음. 전서울중에 그쪽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. <웃음> 와 성도다 모 5, 어, 어, 4, 1년인데 돌아오까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돌아와 이야, 길 좋다 쭉 뻗었네 그냥 여기 나른 라운딩이네 끝났어 아오! 아오! 아무아쓰� o 아쉽 c s 정상영 어. 어끝났 어. 아 여기가 옛날 카페들이 많아요 옛날 어에 옛날에 북민들이 찾아오는 도로 <웃음> 같은 그런 데 있죠 <웃음> 전망은 좋고 시설은 완전 옛날이고 그런 <웃음> 카페들이 move로 하는 m u t u 아 달러가 진짜 방륭 넘친다. <웃음> <웃음> 와, 엄청 튀었구만요. 에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어떡해! <웃음> 와! 이거 어떡해! <어떡하지. 웃음> <웃음> 성모대교 넘어서, 음, 늙어갖고, 호흡이, <웃음> 어?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리네. 아이씨.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오토바이라고 안 그러고 항상 오토바이그아이크란 <웃음> <그런 거야. 웃음> 말은 일단 입에서 붙지도 않고 <웃음> 삼촌 마을이라고 <웃음> 방금 마을 이름이 삼촌 마을이 <웃음> 삼촌 마을은 이유 <웃음> <웃음> 어, 관순도 아니고 이 유... <웃음> 여긴 좀 이상한데? <웃음> 아이 동네 재밌는 이름 너무 많아 어나유관순의 마을이라고 그런 어, 적은 여기인가? 그랬더니 유갑순이었네 유갑순 어 이런 이쁘장한 가게가 있네 이 뜬금없는 귀여움은 뭐지?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어 여기 좀 아주 멋집이에요 <웃음> 어 여기 너무 잘온것 같은데 지금? 어럼도 잘 없고 맞아. 그건 뭐지? 아프리카? 아, 자그 아, 뭐지? 그거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그 아, 아, 아, 아, 오고 아, 아, 맞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순간적으로 저러다가 다 빠지면 나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, 고, 그 고민했네 피해서 가야되나 브레이크를 잡아야되나 야 그래도 잘하시네 나는 저렇게 같아. 못하는데 어... 나 못하는거 하면 잘하는거지 어. 어. 아저씨 젓갈타 갖고 가시네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기잖아 젓갈타 밀리는 어. 너무 웃기지 않아요? <웃음> 안녕하세요 어, 아저씨 멋있어요 <웃음> 동생일 수도 있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좀멋은 있긴 했어. 난 내가 못하는 거 하시니까. 그 아저씨도 하진 않겠죠. 아유 이 시계 서아 여기는 좁아갖고 안 하실 것 같은데. 네? 아 이쁘다고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아프카도 최고죠. <웃음> 아, 예. 아, 감사합니다. 덕담을 주고받네. 훈훈한 시간이어서. <웃음> 훈훈하다. <웃음> 아유, 우리 로드마스터 먼저 가버렸네. <웃음> 가세요 그러면. 아 다음에 또 뵐게요. 고마워. 탈퇴 잘가버요 네네네. 오면 마음에 드는 식당을 발견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. 요 지난번에 미꾸지도 성민이가 소개해서 가게 된 곳인데, 물론 거기서 한번자빠져가지고 오늘 갔던 파르티집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다음에 또 가게 될것 같아요. 다음 주 추워진다 그러죠. 모두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체온 잘 관리하시고. 안전라이딩 무사 복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주도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아빠였습니다 안녕 루케나떨려라는데 힘들어 어이 혼돈의아사리파아 여러분 소소한 재미가 있다 아밤 이니언기 <머래> 루니 아